쇼! 왓더! 파톱불 노아포털로 깨야 주는 반지도 있다고?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지 말란 이유가 있구나 죽지 말고 핫톱 화톱, 노핫톱불 각각 하나? 개소리야? 이걸 어떻게 안 죽어? 와우 대단해. 고여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은? <웃음>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게임이야. 쓰레기 욕하지 마세요. 뭔 소리야 쓰레기 욕하지 말라니. 딱히 크게 뭐 얘기 안 했어요.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쓰레기장 와서 당황을 하지 말고 감탄을 하란 말이에요. 감탄을 하라고 나는 지금 감탄 중이야. 난 웃지도 않았어 난 감탄하고 있었지. 안할래 생활을 해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? 나는 깼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내가 굳이 이거를... 어? 아 뭐야? 오늘은 살생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건만 시체 머리 화살 꽂았다고요? 아 잠깐 머리한테 화살 맡긴 거예요 이 뭐? 화살 좀 맡기려고 제가 화살을 쏜 거고요 전혀 죽일 의도로 한게 아니에요 나쁘지... 뭐야 뭔가 죽어온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잘 보고 배우세요. 야! 내려오지 말래. 무... 내려오지 말래. 그 무슨 소리야? 처리... 오? 아. <웃음> 음 정말 감시자 다운 최우군. It's just the way we are. I'll stick you in my prayers. A fine, dark soul to you.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. 안 그렇소?